저녁, 저녁 공연이 있는 날인데 저녁 먹으면서 여러분들과 먹방 하려고 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이야, 새우 맛있네요 이거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요? 요즘 놀릴 사람 없어요? 저 만두됐다고 또 놀리려고 내가 다 알아 놀릴 사람 없어서 나 만두되면 만두됐다고 놀리려고 그러지? 맞잖아 폭염 극복 방법이요? 물놀이를 가세요 여러분, 계곡 계곡 같은 데 있잖아요 주말에, 저는 주말에 공연이 있어서 아, 계곡 놀러 가고 싶은데, 여러분들은 시간 되시면은, 제 공연 안 보시는 분들은 계곡 추천드릴게요. 계곡 가서 수박 까먹으면 얼마나 싫어하는데, 한입 달라고요? 어, 자, 아. 세계 최초 김밥으로 얼굴 가려지네. 요 김밥으로 얼굴 가리기 최초입니다 제 얼굴 이만해요 제 얼굴 김밥만 합니다 여러분 소문내세요 얼굴 김밥만 하다 하, 배부르다 이제 자 이제 과일 먹을 시간 <웃음> 이제 과일 먹을 시간 이 과일 배는 또 따로 있는 거예요, 여러분 과일 배랑 아이스크림 배랑 과자 배는 따로 있어요 같은 배가 아니야 파인애플에 올라탄 블루베리 녀석 와, 블루베리는 작긴 진짜 작다 못 가린다 얼굴을 못 가려 하지만 얼굴 파인애플 만함 <웃음> <웃음> 파인애플로 얼굴 가려짐. 심지어 여기까지 가려짐. 딱내 얼굴형이다. 파인애플형. 와, 얼굴 체리 망함. <웃음> 여러분, 인정 얼굴 체리 많아요. 이거 어쩌죠? 너무 작네요. 얼굴이 클났네. 윙크를 해달라고요. 윙크. 하트를 해달라고요? 하트 한달 빡세게 공부하고 식물일 가서 미친듯이 놀 거예요 예놀 준비하시고 오세요 제가 신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날라다닐 겁니다 저도 날라다닐 거예요 저도 뛰어놀 거예요 식물일 미리 프리뷰해줘 예 일단 음, 큐시트가 저번 주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어, 저번 주에 회의를 참석해서 큐시트를 완성했고요 이제 그 큐시트 순대로 예, 점점 차곡차곡 연습을 또이 예, 메피스토 공연하면서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요 예, 기대해 주시고 예, 그첫 곡부터 그냥 뭐 그냥 여러분들하고 한번 예 아주 폭발시키려고 합니다 첫 무대부터 그냥 예 폭죽 한 두세 개 터질 거예요 예 <웃음>